내가 라인을 진짜 잘했거든 아. 상대 한두 있다 어라 어. 그렇다면 이바 노노노노, 아나, 라인 a n 게파아 아나 안녕하 n 요 a 라 n a Anna. a 라인할게요 n a Anna, Anna. Anna, Anna. Anna, 까 n n a a n 까 a Anna. Anna, a n n 요 제가 질러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러 할게요 미션. 아이고. 음. 이거 들어가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준피 있으면? 어, 됐다. 괜찮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메이커리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아, 일로 들어가면 되나? 어! 그로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어안돼안 돼, 안 돼! 어 메이니까, 어, 메이니까. 아, 아니, 일단 벽깔졌잖아아안 된다 안 된다 면 어. 어! 오른쪽에 겐지! 겐지 d 겐지 d 방금 깨져요 방금 초라 한번 손재줘야 돼요 방면 가죠 아 아님 3층 가도 되고 3층 3층 3층 가죠 들어오세요 3층으로 오세요 왼쪽에 게이... 아, 게이... <웃음> 겐지 아 저.. 겐지 뭔말 아나 죽었다 뺄게요 빼야되요 이거 와 이거 아, 어. 뒤에 뒤에 뒤에 겐지 맞아. 아 겐지 잘한다 와. 아, 아, 아, 파라 들어야될 것같아 어. 파라 나 파라 아, 못하는데 아, 파라 할수 있는 사람 없나요? 제가 할게요 그럼 네 그럼 제가 제가 할게요 어? 시왜 이렇게 힐을 안 줬어? l e 들어들자들자들자가자 e 어요 a d Fuck, Father 어 a 어 l 어 e don't have a fail. I'm not a f 다 i l I'm not a 다 a i l I'm not 이 f a 이 l i 이 n o 이 a f a i 나 아 이걸 맞아 버렸네. 아 이거 맞두 개나 맞았다. 나까지아프서 들어가야 돼요. 네. 아 이거 또 맞았네. 아또 <웃음> <웃음> 사네. 거의, 거의 상대편 라인 기 살려주. 영검? 이걸 영가 영검, 영검. 영검이가요어 뭐야 들어가, 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살렸다살렸다메리스카메리스카 파라 파라 파라 어 뭐야 파라 아야 아, 파라 파라 팔파라아라아 팔아, 팔어요아 살릴 수 있어요. 저보이는아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 우리 힐러 없어요. 왜? 네. 보있는데 그, 힐러 있어요. 야, 보고 나왔어. 힐러 있어. 응? 힐러 있어요. 어케 있어. 케이 트레이, 트레이 있고요. 그 트레이 붙쳤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기 어, 그래 빠졌어요. 저 네, 살릴게요 들어가 될거 같데 아 아니 이요 지금 와살다아 성공해요 아, 아, 살아있어요 상대 저 공제에요 카라컷 카라컷 와개쩍데루루우 먼저 루시 먼저 루시컷레이핑컷 오케이 나이스 살살리거 아, 여기 웨크리 아, 살릴수가 없었어요. 아, 누가 누가 누가 아, 아, 아, 먹어요, 먹어요. 아, 아, 안안아 누가 누가 누가 누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어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스 누가 누가 누가 누 누가 누가 누 누가 살렸어요. 어요 아, 나 죽어버렸어. 설거 설거 설거 설거. 아니. 아, 저 미는 걸로 안 되네. 어. 왜? 다다 <웃음> <웃음> 나이스 1배! 맥페리? 응? 아, 뭐, 뭐, 뭐? 아, 와, 메르신. 진짜 너무 잘 살린다, 메르지. 아, 메르지 아무도 안 봐. <웃음> 확실해, 진짜. 어, <미안하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여기 트레, 티레, 트레, 티레, 트레랑 그냥. 진짜 끝! 아, <웃음> 끝났어! 오히려 타입 아시작한와 우리 킬뱉겠겠다와 미쳤다 이거 나이스 킬덴 힐넣겠다킬뱉와 아니 라이첫침은 뭐어? 도 어뚜기어뚜기어잠기만좀더 <웃음> 빨리 <웃음> 아,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웃음> <웃음> 한안 나올 것 같은데. 더 강력하게 그. <웃음> 음. 디바 들어갔어요. 디바 들어갔어요. 디바 들어갔어요. 위도 나왔어요. <웃음> 위서뛰어고 위도, 위도. 어, 위도. 나이스 고마워요. 디바 여기 있을 텐데. 어? 디바 여기 있어. 히 안돼요, 히 안돼요. 저, 저. 살릴게요. 아! 아, 아! 안돼, 안돼 위험해. 오 살렸다. 들어가. 기바 땅비, 디바 땅비. 저거 아이고. 나나 어! 위에 위에 위도 위도 위도 정문 정문 위에 있어요. 들어오요. 어? 어? 어. 나밖에 어. 없어? 나 없어? 에이. 미안해. 공 있어요. 뭐야? 어요아 여기 다 있어요. 린다기 <웃음> 있으면 힐안 돼요. 어? 리 <웃음> 저 네. 어, 거기 좀힐안 돼요. 네. 네힐좀 괜찮아. 해야. 여기 총풀아 힐팩 있어 가지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네, 그래 서 그래서, 그래서 잘 싸우고 있는데. 겐지 바로 어겐지 겐지. 거점에 뭐, 뭐. 거점에 트레. 이트. 어, 어 아나님 붙 오, 이 너무. 오, 눌이라아나주 어. <웃음> 저거, 가. 저거 겐지가 못 했다. 어 <웃음> 아, 못 졌구나. 나. 나 살렸어요. 오. 겐지 힐밴. 아애미장 해킹. 해킹. 그냥 벌레도 어 저도 궁 썼어요. 제궁 쓰길래. 한조 나왔죠 저기 정면에. 자 죽는다. 이봐 <놀람> 보존중. 네, 살렸어요. 아르곤님 살렸어요. 슬. 오. <웃음> 기 쑤기. 아, 아, 아, 잡을 줄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뭐야? 위 p e s not. Oh, the police.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순간에 g 에 오케이? 이거? 통화 go. I go. I go. 네네 비웠어요아이거아 죽었다. 아이 안 예, 맞았다.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지 않나 이거? 아 깜짝 아, 놀았다왜 아, 미안해 아까 내가 먼저 잘려서 그래.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니 근데 궁 썼어야 돼. 그 디바 못하게 하려고 궁까지 썼는데 <웃음> 궁이 안 먹혔어. 어, 어. 밑에 힐팩 캐킹해 놓을게요. 한조2체요 어? 이거 한조 보러 가야 되는데. 방벽 몇개 래도 방벽. 와. 어, 어. 어, 어. 릴게요오 어, 뭐야? 뭐, 어. 안돼. 이거 비벼야겠다. 아. 어. 일단 들어왔어. 거의 사분인데? 와. 네? 와. 와. 응? 와. 와. 어, 한에 잘한다. 응? 아, 이거는 아, 저뭐 함? 한두? 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어? 뭐지 너네 어, 한조 누구야? 근데 네. 볼까? 지는 어, 오케이. 올. 아, 아니에요. 저저 탈게요. 한 방만 쏘고요. 아, 아 네. 한조는 뭐 뽑고 <웃음> 드려요? 한조는 뭐 <웃음> 아, 아니요. 괜찮데. 맞듯와 <웃음> 관종이 확실 넌 뭔데? 너 어, 뭐였어? 바로 쭉 내줘 한조있어요한조저윈스는투와이스 어, 템이나 아, 다 됐어 어, 뭐, 뭐니? 어? 아까운데? 이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와 근데 한두 때에 한두 때에못 버텨요 방금 깨졌어요 아깨졌어는 빼야 할것 같아요 빼야 할것 같아요 빼야 할것 같다고 아... 이거, 이거 차라리 인스터를 할까? 아, 겐지 진짜 개타피인데 방벽 파괴 됐어요, 상대 오케이 들어가시죠 환자코, 환자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겐 아, 메리 아, 살린다 죽겠와 어! 오. 오. 쟤네 공 많이 빠졌어요 라인 들어가도 되겠다 이제 근데 들어가야되는데? 거기 뒤 디바 디아 너무 빠졌어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와 네. 죽는다 네. 형 어딘데요? 나 공주 공주 기다가 걷어 라인 개피 어, 뭐. 라인, 커, 라인 커. 컷 라인 컷컷나이 어, 힘들어. 마인한테 죽었어? 아, 저, 전 막판입니다. 아, 왜? 1 2시라 이게 위험한 거아죠 뭐라고? <웃음> 막판일 때 항상 지잖아요. 아, 무슨 소리냐고. 징크스. <웃음> <웃음> 이거 우리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갈게요. 아, 어, 어, 뒤에 길뒤 어, 뒤에 길뒤 뒤에 길뒤 뒤에 길 뒤에 길 뒤에 우와! 아, 아, 와 교통 사고 와와 어렵다 어 뒤에 아, 라인도 있다 아 그냥 못 쓰시지 들들 가비 가비 겜직피 이거 힘을 들다 어 갯탈피가 아니라 아니 진짜 힐 갯탈 겟달피... 아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뭐. 아나 시간을 못 봤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완박하죠? 완마할도 1마카도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1브카도1마카카논이막카도면마카나 어, 아, 아. 뭐라고? 도 1마카도 1마카도 1마카도 1마카도 1마마카가막마 피해와 마 피해가 비슷하다. 나도 <드> 피아줌 <준> 피해가 미치 <웃음> 아이 마 오줌 마렵다 뭐가? 마렵나? 에 고양이 씨끼 쌀때 찾아보고 있다 화장실 더러운갑다 아니 아이... <웃음> 화장실 치우러왔는데네가 더러운게 아닐까? 음. 흠으흠으흠으흠 그치 으흠흠 청소를 해줘야겠는데 입하 <웃음> 하고 <웃음> 나도 막판인 김에 어, 감자 치워야 함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 감자, 감자. 아. 자감 <웃음> <치우러 웃음> 감자. 화장실 좀 치워볼래, 음, 감자. 감자. 감자. 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 게 어, 어, 어? 나 밀렸다 아.. 떨었어 떨었어 엔디 좀 봐줘요 어? 저 뭐야? 저거 딸핀데 아힐좀주세요 힐 어, 형만 주고 있어요 오케이 루슈 대피 와 아, 틀렸다 루슈 컷 킬 출산 너무 많아 우리 전일인거야 딜렀다 자 오케이 나이스 아 아깝다 진짜 오케이. 아 겐지 겐지가 어, 아 어. 지금 위험한거 같은데 다먹다 나이스 메르시 나이스 라인 한조 공초심 여기 윈석개 피어 어디있지? 디바1피 디.. 겐지 2층 2층 겐지 디바 컷! 디바컷 하고 왔어요 겐지 어디 2층? 와 한조 잘한다 저 살리지 와, 마요 아, 뭐. 어! 아 어! 겐지 궁안 끝났었네? 와.. 와. <웃음> 아.. 아르고님 살리려고 했는데 지림1님 반가워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아, 너 지금 힐러가 없거든요? 일단 들어갈게요 와.. 공격하는.. 졌쳤다 진짜 어.. 이게 이.. 이 구간이.. 아, <웃음> <웃음> <나> 화면이 내려왔어 <돌아왔어.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와 미스요? 이거.. 비빌 수 있나? 그러니까. 진짜 빡세 그러니까. <웃음> 와.. 우와.. 잘한다 이 뺄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빼면 안.. 안녕하세요 크럼님 아, 반가워요 뭐... 아, 차라리 빼요 차라리 빼요 네 무승부 가요 어 무승부 가야돼 이거 겐지 받아야돼요 근데, 맞아. 근데 저희 킬러가 브리기테랑 메르디라서야너 뭐 그냥.. 음. 아 아니야 아니야 이 안돼 브리기테는 딜이 안돼서 여기 어, 여긴 안돼 브리기테것 같아요 브리기 빼야돼 여기 아 죽으면 바로 뺄게 죽어서 빼긴 너무 늦는데 와 한조아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깝다. 아직 포기하지 일러요, 여러분. 버텨 봐. 할수 있어. 안, 아. 안 돼. 하이비! 하 맞죠. 닥죠아 <웃음>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형 막판이라고 해선을 해너 이기고나서 그래. 너 그럼 다 못기지 와 이거 나도 아니야 왜 내가 아니... <웃음> 아. 와나왜 어, 내가 아니죠? 난왜 죽었죠? <웃음> 이거 보이냐고. <웃음> 50회. <웃음> 아... <웃음> <웃음> <전설? 웃음> 아. 전설? 아 전설 안돼. 뭘로 을까 색. 아 스카치밖에 없. 아 상대는.